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2 1 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뭐가 무거운 것 같아요. <웃음>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DF 나고도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더 외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샬롬.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여름에 8월 14, 15, 16, 17 우리 평창에서 데이비 텐트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데. 72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다윗 장막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연속 예배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드려도 되고 새벽에 드려도 되고 오후에 밤에 드려도 되는 언제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 오늘은 네이비 텐트 다윗의 장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밀이 어, 여러분 삶에 에, 확실하게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집그 집이 너무 좋아서 애착이 가고 또그 집에 대한 추억도 그립고 그 집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 집이 있다면 꼭 방문하고 싶고 만약에 그 집이 없다면 언젠가 다시 꼭 재근하고 싶은 다시 그 집을 세우시고 싶은 그 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 다시 일으키고 다시 복원시키시고 싶은 그 집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신약만 읽었지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길 원하시는,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에, 그날은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일으켜서라는 부분이 두 군데나 나오죠 그래서 예적과 같이 세우겠다 또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럼 하나님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집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실까? 왜? 제 생각에는 최초의 성막, 최초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잖아요. 왜? 모세의 장막을 원형대로 복음식 복원하고 싶다. 그렇게 많으시고 사실 모세 장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처소 중에서 최초의 집이 아닌가요? 또 굉장히 웅장함으로 치면 솔로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최초에 세워진 장막과 가장 웅대한 솔로만 성전은 복은하고 싶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위세 장막을 복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했습니다. 장막으로서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은약계와 성물들을 거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둥 좀 세우고 그 위에 방수 천 하나 덮은 정도. 그런 장막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집을 꼭 다시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다시 복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의 비밀을 풀어가려면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자가 다윗이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설명 하나가 있죠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는 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뭘 가장 좋아하실까 끊임없이 캐묻고 알아가려고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마음 하나에 자기가 꽂히게 되었는데 그게 뭔지 다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인 것입니다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표출된 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하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경건한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 다윗성에 모셔두는 이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주도를 했고 그 법궤 하나 어 모셔서 다윗성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법궤 운송을 위해서 전국에서 선발된 3만 명의 정예 요원을 뽑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 법궤 하나. 어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3만 명이나 동원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계 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너무 지나쳤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계를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법계 운반은 반드시 고라 자손이 으깨에 메어가지고 운반을 해야만 했었는데, 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나쳤는지 술에다가 그붓개를 씻고 오다가 소가 흐대대대 뛰니까 붓개가 들끄덩하다가 그우사가그붓개 붙잡느라고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나. 그런 불상사로 인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아무도 이제 붓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까 오벳 에돔이 그붓개를 어,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머물게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 하나님의 은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등실 등실 춤을 추면서 에, 그 옷이 말이죠 흘렁흘렁 했는지. 그게 춤을 추면서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이 안에 미갈이 그것보고 아주 옳신적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정신없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집 앞에 텐트를 탁치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텐트 안에 벗개를 두는 거예요 아니 기부온 상당에 성막이 있는데 모세시양으로 지은 성막이 기본산당에 있는데 당연히 복교를 가져오면 그 기본산당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복교를 드러놔야 되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는요 33년 동안 매일 24시간 노래하는 자들, 악기하는 자들, 레위인들 4천 명을 모아놓고 24개 팀을 만들어서 33년 동안 단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그 법규함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이 돈으로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34년 동안 4천 명의 어, 이 노래하는 자들, 악기하는 자들, 또 수정드는 자들, 말씀 선포하는 자들 그 가족들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일만 할수 있도록 다 먹여 살렸거든요 34년 동안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쏟아부었는가 요즘 돈으로 17조에서 22조를 쏟아부었다고 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굳고 17조에서 22조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말하면 가족까지 다 합치니까 최대 12만 명이 넘는 한집파 정도의 사람들을 그냥 먹여 살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것과 하늘의 가치에 관심이 없는 문무 대신들은요 우리 왕이 미쳐가지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많은 돈을 귀족들에게 지어주면 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왕을 잘 섬길텐데 아 저렇게 엉뚱한데 돈을 쓰고 난리야 이러면서 늘 다윗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 왜그 일을 했을까? 왜? 그 엄청난 돈과 인력과 자기 열심을 쏟아부었던 다윗의 장막왜그 일을 했을까? 그것의 핵심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경험 참된 예배의 경험, 참된 예배의 경험. 참된 예배의 경험.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미쳤던 한 왕의 참된 예배 경험이었던 겁니다. 아 도대체 어떤 예배이길래? 다윗은 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관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관심은 바로 파란 불꽃이었습니다. 파란 불꽃. 다윗이 법개를 예루살렘에 대, 대가져 오고자 했을 때 그의 관심은 금으로 도금된 그법개 상자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그 위에 있는 두 그룹에 펼친 날개 사이 두 천사 모양의 그 날개 사이에 머물러 있던 파란 불꽃에 다윗의 마음이 꽂혀 있었어요. 자, 그법궤 장면을 잠깐만 볼까요? 저기 보니까, 법궤가 있고, 위에 슬압, 천사가 덮개로, 그게 빛 같은 게 나와요. 저기 파란 불꽃입니다. 이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식양을 지시받아 만든 것으로서 금으로 씌운 나무상자였죠. 자, 그래서 그의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슬압, 천사 모양, 날개를 펴고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서랍사에 있는 공간을, 즉 빛이 비치는 저 공간을 시온자, 은혜 보자라고 불렀고 이곳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의, 쉐키나의 영광, 그것이 머무르는 자리가 법계 위에 저 자리였어요. 다윗이 원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 자, 이 복궤를 되찾아 오면 당연히 기부온 산당에 있는 모세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요 단한 번의 고민도 없이 미리 지어 놓은 텐트로 그 복궤를 가져고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윗의 텐트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왜 성막이 아닌 자기 집 앞마당의 텐트로 저법궤를 가지고 갔을까? 그 이유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 파란 불꽃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딱 한번대속제일에만 들어가서 파란 불꽃을 경험할 수 있었어 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의 파란 불꽃은 항상 아주 두꺼운 사람의 손으로 항소 두 마리가 좌우에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그 누구도 그 파란 불꽃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고 그 불꽃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단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한 차례 다윗이 그렇게 관심 갖고 갈망하던 그 하나님 인재 불꽃을 만약에 성막에 드러나가 버렸다 그러면 다윗 자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바람 불꽃과 자기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기는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소 중에서 이 다윗의 장막에만 휘장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을 단절시키고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고리 사 위에서 독생자의 육체를 귀장처럼 찢어지기까지 했죠 동시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온산에 있는 성진의 휘장을 또한 찢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휘장이 다시 세워지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과 분리되는데 질렸어 나는 너희와 만나길 원해 나는 너희와 만나길 원해 하나님은 자녀들을 방문해서 그저 몇 시간 정도 함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시키는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남을 헐어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물어 자기 육체로 다 흐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거죠 아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른 성소들보다 다른 성막들보다 다윗의 장막을 선호하셨는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파란 불꽃 하나님의 인재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반면에요 다윗이 만든 장막에는 장벽도 없고 휘장도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한 불꽃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예배자들이었죠 그것에는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마 다윗왕은 어, 이 국정을 이렇게 어, 챙기다가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한밤 중이라도 일어나면 언제나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들려 나오는 찬양과 악기 소리와 성경 암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한 침실에서 정면으로 대하고 있는 은덕을 향해 서면 벚계 주변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발이 촛불에 비쳐서 많은 불꽃에 비쳐서 생기는 그림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는 이런 때 이런 시편을 쓴것 같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이고 낮이고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춤추고 경배했던 거예요 마치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손으로 열린 하늘을 붙잡고 있듯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성소들에서는 단지 1년에 단한번 휘장 뒤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든 여행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셰키나 글로리, 인재, 임재, 그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의 선호하시는 집으로 다시 재건하고 싶으신 당신이 집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었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하나님 인재를 향한 다윗의 열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고 나타나는 성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의 미친 왕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이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 악기하는 자들, 레위인들 4천 명을 모아가지고 저들을 다 먹어살리려면 어마어마한 돈도 들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3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왜꼭 그렇게 예배해야만 했지? 왜 그렇게 예배해야만 했지?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수금을 타는 연주자이기도 했고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해서 그렇게 예배했다? 아니 아무리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게 1년에 굳고 20조씩이나 털어놓고 지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건 광신자죠 광신자 그 광신적 예배자죠 그왜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는가 자 여러분 다윗은 광신적 예배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열정적 예배자 아멘 자, 역대상 15장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즉 천상의 예배, 하늘로부터 받은 예배, 식양 하늘에서 영원토록 드려지는 천상 예배의 식양대로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다윗이 드린 예배 특징을 뭐 이거는 소개하려면 한, 한 시간 정도 필요한데 짧게 정리를 해보라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지속적이었고 음악적이었고 그리고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갈망이 다윗의 장막의 노래들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그 갈망이 고스란히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길 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길 원했는지 그리고 또 다윗의 이 경배는 밤낮으로 지속되었고요 다윗의 예배는 음악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개했듯이 역대상 15장 16절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레위인들을 노래자와 연주자로 세워서 밤낮 예배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노래도요 그냥 번갈아 찬양하는 형태로 번갈아 화답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다윗 예배의 전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예배가 어디서 들여지고 있었을까 다윗은 도대체 그 예배의 시경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다윗은 하늘 예배의 시경을 다운로드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하늘 예배, 천상 예배, 지금도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들어가 영원히 드릴 예배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는 하늘 예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하늘 예배를 여러분 조금만 알면 다윗이 그저 예배를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예배는 한번 따라 천국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9절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 예배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보호자와 가장 가까워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해서 뭘 찾아가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데 대해서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엎드려 선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새노를 불러 예배하는데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하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비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 질서의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 장막에서 부른 노래가 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노래와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광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자 계속 하나님 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노래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예배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적이다 요한계시로 5장 9절과 10절 읽읍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하더라 보좌주의 내네 생물과 2 4장로들은 죽임당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우리들을 제사장 삼으시사 예수님과 동력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며 우리와 동력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갈망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지속적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끊임없이 진행되 쉬지 않고 예배해요 요한계시로 4장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천국 예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얼마 안 했으면 경험하는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예배는 음악적이에요 요한계시로 5장 8절과 9절에 내생멸과2 4장로들이 각각 금음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러되 천국예배는 매우 음악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보호자를 둘러싼 영광스러운 음악, 노래, 합창, 음성으로 들여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번갈아 찬양하는 장면도 나와요 서로 화답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기서 찬양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도 나오고 여기서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며 화답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다윗이 드린 예배랑 천상의 예배랑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너무 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럽니까? 왜 21세기에 그것도 구약에 있었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회복을 우리는 논해야 합니까? 그 장막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꼭 세우시기 원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참된 예배의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어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파란 불꽃인 쉐키나 크루리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일으키고 세워야 할 예배의 본질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은 예배 순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가 이 일어나지 않는 나는 너희를 분리시는 것에 정말 진린 자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계 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 예배와 주일 예배 이 다윗이 들었던 예배, 천상의 예배를 한번 풀어놓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집에서는 계속 음악적으로 주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예.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은 무브먼트가 아니고 또 하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자의 회복, 천상의 예배 회복으로 다윗의 장막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비 템트의 비밀은 교회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을 통한 주님의 인재,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우리가 받고 선포하십시다. 이 따윗의 갈망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 뉴욕에 이 블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따윗 장막에 대한 예배의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태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계속해서 뭐만 기도하느냐 다윗의 장막이 이곳에 열리기를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기도만 드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드린 지 7년이나 됐대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방문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장막처럼 당신의 인재와 영광으로 이곳에 와 주십시오 그 기도만 주장창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인재를 갈망하는 기도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파란 불꽃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7년 동안 갈망하며 그 기도를 들었는데 그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을 지은 토미 테니가그교회부흥의 초청을 받고 갔더랬어요. 부흥의 첫날 그곳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던지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초자연 현상이 나타나는데, 누가 금반을 쳐야 되는데, 금반만 만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금반을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반주자였다고 하는데, 아니, 예배가 끊기면, 이제, 아, 음악이 끊기면, 예배 흐름이 끊어질까봐, 또, 연주자들은 올라가서 앉으면 다가 떨어지고 올라가서 앉으면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올라가가 앉았는데 사모님도 임재 가운데 금만을 안고 누워버리고 그러자 담임 목사님하고 토미텐이 두 사람의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당신이 올라가세요 당신이 올라가세요 아, 당신이 먼저 올라가요 그 임재 갈망 7년 만에 그교회부흥이 터져가지고요 심지어 주차장에 차 세우다가도 회개하고 울고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현상을 이 코미 테니가 보면서 아,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런 거구나 다윗의 장막의 때가 바로 이랬더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책에 적어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갈망이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 회복이 없이는 종교고 이것 없으면 하나님과 상투적인 관계이고 이것 없으면 매너리즘이고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불쌍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우리는 미국에서 영상에 곡을 올려놓으면 어떤 곡은 몇 백만 뮤 천만 뷰까지 넘어가는 배델 워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워십 팀들은 배델 워십을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 우리 교회 워십 팀이 즐겨 부르는 그 배델 워십 곡, 미국의 배델 교회. 저도 방문했습니다.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배델 워십이 어느 정도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기도한 줄 아세요? 가령 우리 예배 팀들이 그 예배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조명도 쓰기도 하고 또 미국에는 이게 스모그라고 약간 안개 같은 걸쫙 깔면 조명이 살거든요. 우리 홍례 집사도 목사님, 우리에게 조명 살려면 스모그 약간만 깔면 조명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근데 그배들오신 분들은 하나님 인재의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쓰지 말자. 그러면서 꼬지식하게 기도하다가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한 번은 예배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 홀리크라우드라고 하는 진짜 구름 같은 것이 끼면서 안개, 이슬비 같은 게 예배당에 뿌려지고 한 번은 예배하는데 금가루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내려오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중독 들은 귀신들이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꼬꾸라지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슈퍼내처럼 미니스트리가 생긴 거예요 베들워십이 지금의 그 베들워십으로 강력하게 전세계 인재를 퍼가게 하고 운반하게 하는 그 우물이 된 것은 예배 우물이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인재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들과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 중에 하나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다위세 장막이 회복될 지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세우시고 꼭 일으키시길 원하는 다위세 장막이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이 돼가지고 시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처럼 종처럼 시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체험되고 느껴지고 체득되어지고내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순서로 진행되다가 순서의 시간대서 마치는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란 불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자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파란 불꽃이 있는 곳에는 쉐키나 그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장막이 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위선 하나님 마음과 합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지금도 천상에서 들여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그 다윗의 장막에서 풀어냈던 거예요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꼭 일으키시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장막이 될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은 아멘.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 그의 본질의 회복이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따위세, 따위세 장막은 인재와, 인재와 영광의, 영광의 갈망이다. 할렐루야. 한번더 따라합시다. 따위세, 따위세 장막은 파란 불꽃을, 파란 불꽃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우리에게 꼭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더추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따위세의 갈망을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해 주면서 예배하다가 주님 죽은 자가 깨어나고 예배하다가 속갱이 눈을 뜨고 예배하다가 치워받고 예배 중에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씻긴 만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파란 불꽃을 보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운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목숨 가는 교회 우리 세날 교회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밑 텐트 비밀은 교회 회복이고 회복이었습니다. 이 피자는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갈망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형식이고 비참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행 따라가지 않냐고 성경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인대로 우리의 만듀심이 우리각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인제처소가 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위에서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위에서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맹장과 이 열정들이 우리 안에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지어다 다윗의 열망이 깨어날 지어다 다윗의 열정이 일어날 지어다 주님 예배의 미친 왕이 아니라 예배의 열정대로 삼아 내 일어났던 그 다윗의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기도의 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다가 오늘도 이 공간에 들어왔다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다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 그로우리, 세키나 그로우리 쉐키나 그로우리 카이나 그로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물꽃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다가 죽은 자가 깨어나고 예배하다가 소경이 눈을 뜨고 예배하다가 안전매가 일어나고 예배하다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씻김 받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파란 불꽃을 보는 교회, 하나님 인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새날 교회임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데이비 텐트의 비밀은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의 갈망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이 없이는 형식이고 비참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유행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쫓아가서 하나님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마지막 때 세우시길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만지심이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와 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주와 여러 흥금으로 하늘 국간에 올려드릴 때 저들이 간 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표적에 증인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시며그삶에 기쁨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파란 불꽃이 교회 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도 저들의 몸에도 경험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